덤벨이 렇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요? 네. 아니 이게 면이 뭔가 느낌이 좋아서 <웃음> 이게 만지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렇게 뭐 한번 해봐 그러네 좋다니까 부드럽네 이, 기분 좋은 면을 만지고 살짝 앞으로 숙여요 아 그렇게 진짜처럼뭐 <웃음> 애모하듯이 아, 하는 <하면> 게 저... <웃음> 아니 뭐 이게 좋은데 네. 이게 좋다니까 이게 중대 발표로 하나 할게 있는데 <웃음> 운컴퍼니 <웃음> 잠깐 물말이야어 <많이> <웃음> <웃음> 잠시만요 <웃음> 뭐 무슨 계약입니까? 그웅 컴퍼니 대표죠, 김웅선이 그웅 컴퍼니 어떤 회사인가요, 운컴제 <웃음> <웃음> 모든 사업체를 관리하는 곳인데 이제 테닝, 테닝 로션, 뭐 앞으로 제가 테물먹물 태... 아, 어, 먹고 해, 물 먹고. 아씨 와라, 이거 안 멈춘다. 이것부터 <웃음> 거야돼이거 응. 저한테 오길 했거든요. 네. 계약하러. 그렇죠. 무슨 계약이죠? 김웅선의 위치 텐이죠. 예. 네. 15호점. 와. 이제 서대문 시청점을 제가. 네. 맞게 됐습니다. 네, 서대문점 대표로 이제 내년 한 2월 정도? 어 응. 그때 이제 오픈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가맹 대표님으로서 좀 믿을만 하다. 응. 뭐내 돈을 뭐 얼마 썼든 간에 그 이상은 뽑겠구나 응. <웃음> 싶어가지고 응. 어 원래 이거는 타이밍이잖아 인생은? 타이밍이죠. <웃음> 인생은 타이밍이어가지고 응. 제가 이제 15점에 대표를 하게 됐습니다. 내년 이제 시합이 또 많이 열린단 말이죠. 몬스터 짐에서 몬스터 짐 시합이 열렸을 때아좀 응. 이상한 태닝이 덜돼 있다. 응. 이사람 제가 뽑아서 네. 서대문지점 패딩 네.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은서님 뭐 없어요? 어, 난 현금으로 줄게요. 아 진짜로? 어. <웃음> 현금. 현금으로? 네. 아니, 일단 얼마인지는 뭐 공개 안하고 현금으로. 어 일단 100으로 시작. 100... 100? 100? 100? 일단 난 100으로 시작. 약속 한번 하고 가. 이거, 이건 어. 잘 찍어주세요. 어. 내년 몬스터짐 <웃음> 대회 규모 커진다. 아니 커지면 네. 내가 100만원 더할 수도 있지. 아 진짜요? 어. 성도 크죠. 어. 일단 나는 지루고 네. 보거든요. 지루고 이제 대출을 받으거 가잖아. 이게 <웃음> 솔직히 그리고 내가 이거 일부러 홍보를 하려고 의견한 게 아니에요. 네. 그김동현 씨가 골라 가지고 왔는데 네. 하필 도 이렇게 되네. 의도한 게 아닌데. 어. <웃음> 이 둘을 할 건데 살이 네. 너무 엉망이에요. 아 바벨클하고 덤벨클하고 차이가 뭐예요? 네. 뭔가 덤벨은 네. 운동 덜 되는 것 같아요. 아 바벨 보다? 해복말을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 이건 내가 하는게 네. 특이한 말은 아데아우지 <웃음> 말고 놀자. 오게 진짜랄까? <웃음> 아유 웃지 <없지. 웃음> 이거는 뭐냐면 내리는 동선을 앞으로 하고 밑에서는 또 프리처컬 아니잖아 요네 이렇게 아 밑에서는 일반 바벨컬을 하고 네, 네. 위에서는 프리처 느낌 네. 아래에서는 일반 바벨컬 느낌 네. 그냥 밑으로 내는게 아니라 좀 앞으로 네, 이게. 밑으로 는 이렇게 되잖아 네 이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앞으로 진짜 전 안에만 살이 안 쪄있네요? 신기하다. 왜 그래요? 뭐라도 몰라요. 드러, 일단 들고. 아,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네. 아, 아, 좀, 아 겁나 무겁다. 네. <웃음> 누가 안 되겠네, <되겠는데>, 15불은? <웃음> 밑에서 난리지네. 운동 이상하게 하네. 손목, 아니, 손목을 다 꽂지 만하니까 네. 아파서요, 아파서. 아파도 참고 하세요. 아니 본인이 엄청 네. 안 좋은 습관이 있어 보니까 할때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거를 봐요 이게 이게 넘어가 버리면은 무게가 이쪽 안 실리는데 무게는 항상 일로 실려 있어야 돼요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쪽에다 걸쳐 놓는 이쪽에다 왜 이렇게 당기지? 운동을 와. 날로 보길라 하니깐 <웃음> <웃음> 운동을 좀 정직하게 하세요 허세 없이 좀 이거는 이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허세기로 아니, 저, 해 운동이... 약간 인스타 찍기용으로 하고 어떻게 알어 알지, 나나다 해본데. 진화한 길이에요? 나다 해봤어, 이거. 몇년 전에 다몇년 전에 다, <웃음> 몇다 해본 거예요, 이거. <웃음> <웃음> 아니 근데 피줄이 뭐야? 일리로 와서 찍어주세요. 피들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그 본인은 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네. 무게가 이두 하나 나질 있거든. 네. 딸꾹질하면서 이렇게 바벨걸 수 있는 아니, 사람은 <웃음> <웃음> 이분밖에 없을 것 같아. 똥알도 뭐 피줄 잘 나오는데. 아. 나 이거 못해. 이거 절대 못해 2 5로 이거는 그대로 두고 이거는 힘 빼고 네. 얘랑 얘랑 붙이는 생각으로 붙이고 떨어뜨리고 붙이고까지. 겁나 힘든네 진짜. 와. 손에 힘 빼요. 빼서 뺐어 뺐어 뺐어 뺐어 뺐어. 자 여기서 무게 날리지 말고 이두 힘으로. 네. 아. 이두 힘으로 지그시들 이두 힘으로만 그렇지. 아. 그렇지. <웃음> 스타트할 때 중요합니다. 그렇지. 거짓말쟁이네. 두세 응. 개도 하라면서 응. 다섯 개를 외워버리네? 네. 스타트 할 때부터 이두 힘으로 이게 끌어와돼그 설명이 좋다. 이 살과 살이 약간 붙는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네. 말이 좀야한데요 살과 살 붙인다고 하니까. 그럼 피부와 피부끼리. 피부와 피부끼리 어. 그전환 피부와 이두 피부가 붙는 겁니다. 와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비현실적이긴하다 이게 팔이. 근데 혹시 <웃음> 좀 어떻게 안 돼요? 근데 <웃음> 한 번만 부탁. <웃음> 무게가 왜 가급적 힘들냐면은 이게 자꾸 누적되잖아. 한 개, 두 개, 세개 쌓여서도 누적이 되거든. 그 전에 했던 거는 다 날려 먹었어요. 누적이 안 되고. 금맨날 제가 제 회원들한테 하는 말인데. <웃음> 본인이 그를 하고 있었어요. 음... 다 본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웃음> 잘못된 스승이 다 환불해줘야 돼 이거는. 아니 무슨, 소... 무슨 소리예요. 다 환불받으세요. <웃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웃음> 아니 잘 알려줘 알려주는 거. 손님 빼고. 스타트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웃음> 여기서 안 올리겠죠. <오르겠죠>? <웃음> 많이 안 올라가요 근데. 에이. 힘 빼고. <웃음> 지금 중에 지금 흥분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침착해야 돼요. 아, 또손 움직이잖아. 아이 지금 못들겠어요아 당연히 못뚫는데도 참고 해야지. 아이... 다시. 아이러면 다시였잖아요. 레스템포프즈 응? 휴식정지. 그 누가 맞는거지? 주노쌤. 아 그래요? 네. <웃음> 이상한 아놀드 백가 그런 데서 나온 줄 알았지. <웃음> 아니 주노쌤 이잠았만아 <야>, 저... <웃음> 이거는. 아놀드는 <안> 어, <웃음> 괜찮고 그러면은. 아놀드는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에이. 얼굴 모르니까 에이. 상관없지. 다시, 다시, 다섯 개만 제대로 할거야. 응. 집중 집중. 아, 지금 너무 헛했네. 지금까지. 자, 지어 짜봐요 지어 짠 상태. 그거 놓치지 말고 그대로 안고 지어진 상태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아, 다시. 아, 지어진 상태 풀지 말고 풀지 말고. 네, 아, 풀지 말고. 딱줄한 개는 걸쳐놔요. 어. 아, 운동이 진짜 엄마이네요. 아, 겁나 힘들어, 근데 진짜. 근데 이게 어, 좋게, 좋겠... 좋네. 이 사는 <웃음> 거 치고 좋다. <웃음> 이도 하는 거 치고. 있는데 지어 짠 상태를 잡아놓고 이딱 걸쳐놓고 이렇게 내려가야 돼 아까 그김홍세 똑똑한 몸만들기 아니라그 했는데 똑똑한 거 맞아 이거는 겁나 가볍게 했는데 겁나 힘들어 아 이거 25kg 바벨컬? 이거 우리 헬스 할아버지가 드는 무게거든요 이거 이거 뭐강성이라 가지고 가볍게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어. 평소보다 어. 일단 나는 무거운 무게 들는거 싫어해요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일부러 웃기려고 그런 말 하지 마요 아진짜랄까 가볍게 잘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 그런 거지 아니에요? <웃음> 실제로 팔 운동 제대로 하신 거 처음 보는데 겁나 좋다 진짜 아유. 10개 못 채우네요 너무 힘들다 이게 사실 10개도 의미가 없는 게횟 수가 의미가 없네 진짜 이거는 그 내가 또 개수만 해 하려면 이렇게 안 하겠지? 너이 잡자마자 약간 조건만 서라 봐봐 벌써 이누가 이 잡자마자 겁나하기 싫어 진짜 일단 들고 손목 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도 응. 딱 조이고 여기서 쭉 가서. 근육 텐션 놓지 않고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말아서 위로 아또 손목 그라잖아 그래 안그랬는데 아주 나쁜 음. 버릇이네 이거 쭉 그렇지 에... 여기서, 여기서 알죠? 예. 아잉 안다 예. 지그시 근육 힘으로만 그렇지 예. 자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리듬 조서 빨리 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막 운동할때 땀 많이 나고 왜 이렇게? 못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아파야 돼 근육이. e 도 땀도, 땀도 안나 짐지 안팔 어. 겁나 노져보이게 나오는데 이거 뭐야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이거ors다 좁은습니거 아니에요? 아니 팔이 좋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웃음> 아니 그 수도... 조명각도가 여기 내 아니, 스튜디오잖아 예술이네이 뭐, 조명각도가 <웃음> 아니 조명이 아니라 이제 <웃음> 아 아니, 지금 피디님이 <웃음> <아니>, 조명이 <웃음> 뭐 좋네 저 저도 이, 이거 보는 좋죠 아 장난 <웃음> 음, 네. 나... 로프를 정말 이상하게 하는데 일단은 이거를 네나 원래 사진 이렇게 잡아 아니 그래 잡으면 안 돼요 네 일부러 벌리지도 네. 말고 모으지도 네. 네. 말고 네. 딱 여기서 가만히 차렷 자세에서 팔 굽혀서 일 위잖아 네 딱 그걸 그러니까 더 하지는 말고 하지는 말고 그냥 만들지도 말고 그냥 이모양 그대로 가는 거야. 나 원래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했지 아까는? 방금 이렇게 하던데 긴장해서 그래. 아니 내가 볼땐 카메라 의지한 상 같은데? 맞아. 맞죠? 팔잘찼고 그러니까 내 잘나오라고. 잘왜 <몇> <몇> 이렇게 잘하나 내 마음을. 은근히 지 싫어. 실질과입니다. <몇> 그러니까. <몇> 네, 팔 좋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너무 애쓰는 게 되게 약간 텐션을 일부러 두고 했어요? 안타깝더라고. <몇> 이렇게까지 <또 한지 몇> 내가 본인 이 삼두 내가 처방, 그약 처방해줄게요. 네. 이, 이, 지금 삼두가 어떤냐면, 네. 위에 없어요. 그 후면상 그 아래? 응, 네, 여기, 여기, 네. 이 장두가 그냥 없는 수준이에요. <웃음> 뭐, <나> 집에 갈래. <웃음> 아, 진짜. 운동 쓰는 것도 보면 이쪽만 다, 다 써요. 그렇죠. 아 그룹 돼있, 그룹 돼있잖아. 그, 제가 그래가지고, 응. 그걸 또 거기를 키우려고, 응. 좀 약간 팔꿈치 뛰어가지고 할 때도 있어요. 한번해 봐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도 안 걸리는데? 네. <웃음> <웃음> 그,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 알려 줄게. 그렇죠 막. 그냥 바로. 그냥 바로. 이걸 할 거면 잘 들어가야 돼요. 아, 이게 이게 네, 고정돼 네. 있지 않고 어, 잘 들어가야 네. 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뒤로 좀. 뒤로 좀 빠지고 살짝 숙여 네. 그리고 여기서 펴고. 네. 다편 상태에서 좀더 따라오면 이렇게. 아핀 상태에서 좀 더? 그러니까 공기 느껴 봐야 봐요 여기서 앞으로 날아는 거. 여기서 찾지 말고. 어, 네. 앞으로 날리고 팔에 힘 줘. 여기서 힘좀자 삼두, 삼두 힘꽉 짜봐야 돼. 짠 상태에서 이까 같아. 자 여기, 여기 힘어갔죠 아... 여기서 더 잡아요. 이거. 아 딱. 거기. 그 움직임을 줘야 돼. 수축한 다음에 밑으로 당기라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아... 그러니까 팔 접는 건 비중이 작아요.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 하나만?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피고 나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데 네. 한 동작으로 부드럽게 되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를 잘 봐요. 이걸 이걸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이움직임이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지. 간다는 거더더더더 가요. 더 더. 이렇게 응. 이렇게 <웃음> 이걸 한 동작으로 응. 이렇게 더 응. 중요한 거는 네. 여기 여기 내가 뭐 올려놨다 생각하고 네 이게 안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음 봐봐요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게 아래로 눌러서 <웃음> 그렇지 아래로 네. 눌러서 어, 최대한 그 수평 유지해주고요 바닥이랑 이렇게 아, 겁나 어려워 그, 운동. 응. 아, 아픈 거 같은데 몸이 다? 아니 워낙 없으니까 이렇 해도 아프긴 아프죠 근데 완전히 완전히 완전 탁쭉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좀더몇 들어가는 거예요 더, 더 들어가기 <웃음> 네. 위해서 엉덩이를 빼야 돼요 진짜 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멀리 가요아 <웃음> 아, 똑같이 왔던 게 있어. 그대로? 응. 일단 제일 중요한 다 펴고 이렇게 들어가요. 다편 상태에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음. 놓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아 나와서 그 다음 팔 접어주고. 네. 응. 실제로 이게 팔꿈치가 움직이는 별로 없어요. 이제 어깨랑 팔꿈치는 같이 움직이는 거지. 음.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야 여기도 핏줄이 있네 <웃음> 여기 보여요? 네. 전 없어요? 나도 있는 것같아 점이 같아. 보입니다 점 <웃음> <돈> 떼야겠다 <그래서. 웃음> 뭐야 아니 일부러 나 4세트 네 들어가면 웃겨가지고 못하게 하려는 것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니 뭐뭐인지 물어보니까 내가 솔직하게 점이 보인다고 얘기를 한 거죠 좀 핏줄 안 보여요? 진짜로? 안보여 아, 점이 막 커서 다작았다 <웃음> 어. <웃음> 점이 봐봐 거의 어, 이래 된다니까? <웃음> <웃음> 뭐가 요래 돼요? 맞아 쭉. <웃음> 그 딸꾹질 좀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웃음> <웃음> 40분 동안 딸꾹질하고 계시는데 여기 <웃음> 만져봐 아까랑은 또 달라 느낌이 아니, 요, 요, 봐요, 지금. 예, 아까는 여기만 아팠는데 로요 아까는 제가 그니까 러 아래로 누를 때는 여기만 아팠는데 어. 여기가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어, 지금... 은 지금은... 지금은... 약간 지방운동 같다. 아, <웃음> 집에 갈래. <웃음> 일단은 저희 운동, 오늘 준비된 운동, 여기까지. 저희 준비된 Q&A가 있거든요? 네. 아, 뭐 운동 끝마쳤는데 아, 뭐 제가 느낀 점 일단 아, 운동 개탄으로 하고 싶다. 네. <웃음> 뭐 좀... 아, 조금 놀랬어요. 이게 어떻게... <웃음> 네. 이딴 식으로 운동했는데 몸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등 어떻게 했냐? 네? 1등 어떻게 한 거지? 시작 때? 뭐, 뭐 다른 요인이 있겠죠? 아, 네. <웃음> Q&A 5분 만에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14년 차입니다. 14년 차. 그냥 그건 진짜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네. 예, 없습니다. 아, 시작 계획은 없고? 예. 뭐, 그러다 뭐 어쩌다가 되면 뛰는 거고? 아, 그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 그럴 네. 생각도 네.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딱 좋은 상태에서 끝? 그냥, 그냥 박수 칠조는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할 때는 일곱 번 합니다. 360을 언제 든지 할수 있으니? 까 그렇죠. 그냥 기계 비해 있으면 들어가서 요 <웃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느끼고 는데 절대 하면 부상이 올 수가 없죠? 네, 저는 네. 절대 부상 안 부상 없어요. 다칠 일이 없죠. 근육만 아프고 끝나겠죠? 네, 네, 네. 뭐. 뉴특프로버는 내년 한봄쯤 예상하고 있어요다나오게나오는거예요 네. 대표님 그러면 내년 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미래를 안보려품을날할수 있으니까 그 경기도에서 네. 하체가 제일 좋은 신창우씨아이 네. 지금 서울사람인데 무슨 <웃음> 경기도 하척이야 아 경기, 경기도 아니에요? 네, 지금 서울 살고 있어요 지금 아, 뭐. 자 신창우 형님으로 가겠습니다. 무조건 네, 촬영을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하세요 그냥. 예. 네, 그럼 무조건 진행합니다. 이거 왠지 할것 같아서 네. 내가 한 거예요. 예.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신 이제 김웅선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는 다음 방송 서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방으로 안 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